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거 괜, r e not sure if y 자, 여러분 n 거 크루원은 미션을 열심히 잘 수행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두명이 n 같이 다니면 돼요. 그 y o 오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이이 미션이 이 맵을 보면 미션이 있는데. 여기 느낌 표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션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이렇게쭉 내리면 뭐이렇게 빠지는 것들 요것도 미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것도 미션을 제가 할게요 다운로드 누르면 이거뭐 이제 다운받는 거 최... 뭐야 뭐야 뭐야 최대한 두 명이서 같이 옮기면 돼요 누군가 죽었을 때 요렇게 이런게 떠요 선랑한 심의 후찬이 죽은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호 잠깐만, 진짜. 자, 봐봐. 난 식, 난 아직도 식당이야. 난 아직도 식당. 일단은 내 위치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좋고, 두 명. 나 몽군이랑 있는데? 몽군이 아님. 오. 쓰레기 버리고 있었는데 죽었더니 옆에 파랑이 있었어요. 파랑이, 어, 몽군이는 아니야. 몽군이 나랑 같이 있음. 몽군이 나랑 같이 있음. 같이 있었어. 자, 몽군이랑 같이 있었고, 저 스킨 있어요. 명백한 시민. 어허!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몽군이가 그 정도까지 머리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몽군이는 아니야 이게 내가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애도 움직임을 딱 보잖아 그러면 좀알수 있거든 근데 몽군이는 너무 그 움직임이 순수해 아 애매하네 파랑고고 그래 나도 파랑 이번에 크롱이 맞, 맞는 것 같아 오해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난 파랑이 적었어 일단은 크롱인듯 그러다 뒤통수만 한다고 그래서 한세명이 같이 다녀주는게 좋은데 는데좋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가장 말 많이 하고 오해를 받는 친구들 한 명을 무조건 보냅니다 그게 좋은것 같아요 나는 크롱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때는 신중하게 죽여야돼 이거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게 되게 표현이 무서운데 아무튼 이거 자 크롱이 임포스터야 이것봐 티가 났어 지금 일단 은 몽군이랑 나는 아니라는거야 맞췄잖아 어쨌든 자 일단은 같이 이어서 계속 계속 갑니다 어느정도 세명이 묶어서 가주는게 좋고 딱 보면은 나랑 같이 다니는 애가 이렇게 몽구이처럼 순수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아 근데 이따가 세명이 됐을 때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갖는다 그럴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지금 미션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와이파이 자 업로드 합니다 형이 되게 눈치가 빨라 자 임무를 끝냈고 자 짱운이가 왔다 자, 봐봐. 나랑 지금 몽군이랑 짱운이랑 있어. 자, 이거를 그러면 카드를 넣어다래 오케이. 아까 내가 기름 넣을 때 카드가 그렇게 안 긁히는데 여기선 잘 긁히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다 모여있어. 왜얘네들 여기 다 모이는 거야. 일단은 몽군이랑 짱운이는 아닌 것 같아. 자, 내려가. 자, 내려가서 여기 있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요걸로 일단 다 버리는데 내지에는 몽구니가 있다. 기억을 잘해야 돼. 어? 자, 누가 죽었어? 빔밥이랑 크롱이가 죽었네, 갑자기. 아니, 빔밥이랑... 빔밥이가 죽었네? 오호... 봐봐. 자, 봐봐. 이 게임 어려워. 모르겠어, 킵. 모르겠어서 킵은? 태은이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 자 나는 맹호, 나는 맹호 나의 속은 맹호야 초록 초록 어, 나도 나, 나 몽근에게 맞는 것 같아 나 바로 간다 나 간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맹호 같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맹호가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동선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맹호가 맞아. 너무 세팅도 안쳤고 내 말이 맞지. 야다 맞아. 진짜.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명탐정 혼안 능가한다, 진짜. 와, 진짜, 여기, 범위는 여기에 있어, 진짜. 야, 대박이지. 야. 여기서 플레이 어기 누르면 된다고? 오케이. 자, 플레이 어기 누를게. 자, 요거 그대로 갑니다. 지금 열 명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더 들어오세요. 자, 두 명이 더 들어오세요. 매우, 이거, 영, 연기가 어설프네. 자, 두명더 들어오세요, 두 명. 자, 두명더 들어오세요 자, 다 들어왔니? 자기소개 한번해 자기소개는 한번 하고 해 아, 난 계속 쿨원이네 이거 아주 아 이거 자, 임포스트 한번 해보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자 출발하자 이번에 나한테 누가 붙는지 봐봐 자, 이제 몽군이는 항상 나한테 붙어 자, 일단 무기... 뭐야 뭐야 벌써 죽었어?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애들을 일단 잘 봐야돼 자 자, 일단은 보자 자수하세요 이유찬이다 죽음? 뭐야 아, 이거거 근데 전혀 모르겠다 시작할 때 바로 이래서 아, 이게 첫 번째 초기 중요한데 아, 이거 지금 보고 싶은데 벌써 후찬이라고?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선량하시면 후찬이라고? 어, 난 모르겠어. 일단은 보자. 아, 모르겠는데. 나는 스킵. 나는 이번 건 모르겠어. 일단 스킵. 제가 바로 앞에서 죽이는 걸 봤어요? 알색님 바로 앞에서 죽이는 걸 봤다고? 공팔이 아니고? 글쎄 여기서 아니면, 은제니 의심되는 거지? 은제 의심되는 거야? 야, 이거 애매한. 자. 야, 후산이한테 뭘, 뭘, 뭘 표네? 야 후차는 뭐 게임을 이렇게 하냐 왜? 너 던진거야? 자 은재는 그럼 무조건 너무, 너무나 너무 선량한 시민이다 자 이거 뭐야? 아 이걸 맞춤 되는구나 아 이거 이거 좀 어렵네 임무 완료. 자 여기 지금 내 주변에 일단은 몽군이랑 크롱이가 있어. 그러면 얘네를 일단 의심하지 않고 두 번째 콜 해보겠어. 산성공식 오케이. 지금 나한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오징어 태은 크롱. 자,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은 몰라. 자, 일단은 몰라. 자, 자, 보호막 제어실에 왔어. 자, 여기서 여기 다시 또 일을 하지. 자, 이것도 임무를 완료했어. 자, 지금 내가 보이는 애들 태은이, 크롱이, 오징어. 자, 여기 다시로 간다. 창고에서 올라간다. 다시 식당으로 오고. 자, 무기고로 가자. 아, 무기고 그래 무기고로 가보자. 자 무기고로 가볼게. 자 무기고에서 요거 이것들 일부러 나한테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나한테 다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자봐 뭐, 일단은 내려볼게. 언제다? 어, 언제가 갑자기 여기서 나왔네? 언제? 오. 몽군이가 여기서 나왔네. 야, 형이 지금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자, 일단 열리를 해보자. 공발이 갑자기 튕겼는데? 어? 누가 죽었어 와... 어디지? 어디지? 은재 아님 은재 아냐 뭔가 은재 아냐 은재 아니고 태은이 아니. 이건 몽군이. 봐봐, 형의 소개 맞는지 봐봐. 몽군이, 몽구니. 몽군이, 몽구니. 몽군이랑 오징어 의심 자, 왜냐하면 왜 몽군이냐면. 얘가 아 크롱이도 안보이네 저 아니면 은재님 죽이세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크롱이야 아크롱이같아야크롱이같아 미안해 저 cctv인데 아 어려워 아 이번에 왜냐면 몽군이가내 동선, 내 동선으로 내동선 이번에 안 움직였어 많이 태연이랑 나랑 계속 같이 있었고 은재는 아까 맞춘게 있지 나는 그렇다면 오징어 나는 오징어야 이것봐 오징어한테 미안하다 몽군니야 미안하다 아 이거 한번 좀 보겠어 이거 크롱이 아니면은 오징어거든? 이거 무조건 크롱이 아니면 오징어야 한 보겠어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어볼게 어? 언제 오징어 태은 아 수상한데 일단 내가 산소공급실에 일단은 먼저 갔다 와볼게. 괜찮을지? 도망간다. 수상해, 안 돼, 안 돼. 이럴수가 이럴수가 나의 마지막 속이 맞았어 아 오징어였어 아 진짜 대박이네 이거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 미안하다 뭔구야 미안하다 와.. 내 임포스터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걸릴 안하는데? 지인아 잘 가라 이거 니야 이건 무조건 너다 야 후찬이가 조금 잘했으면 이거 좀 캐리였는데 야